생각했던 것보다 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좀 아팠습니다. 한 4년? 네, 4, 5년 만에 오는 것 같고요.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달라졌죠. 당시 4, 5년 전에 한창 올 때는 애니몰로 TV. 야, 안녕하세요 애니멀로티비의 테드 디게입니다 어, 저희가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쵸.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언젠가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 이전에 이전하기 전 스튜디오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음. 언젠가 요 프로젝트 한번 기획하고 싶다 이런 걸말씀드려그 프로젝트 뭐가요 복지죠 네. 네. 그래서 보육원에 네. 어항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 보육원 이란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 요즘은 예전에는 고아원이죠. 아, 요즘은 예. 고아원 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예. 보육원 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보육원 이랑 저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협조 협력을 했고 예. 저희는 문화봉사 예. 문화봉사 맥락으로 예. 들어가서 예. 이제 일차적으로 도서관에 이렇게 예. 설치를 하게 되고요. 예. 저희의 제작 후원해 주신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함께 후원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음. 각 업체에서 후원해 주신는것 가지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지원을 해주시면 타이오, 프리츠, 그로비타, 네이처팜 이렇게 네. 네 업체에서 거기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거를 또 네. 후원해 주신다고 하고 네. 앞으로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네. 가야겠죠? 네. 출발 분러 어떠신가요? 일단은 좀 설레죠? 좀 긴장도 네. 되고. 네. 어쨌든 저희 애니멀로 1년이 됐는데 저희가 일, 어떻게 보면 1차 어. 목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쵸, 아, 그쵸. 네. 바람 네. 중에 하나였는데 요게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저는 좀 뿌듯합니다. 음, 네. 네. 네. 거기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셔서 네. 연락이 온 건데 네. 좀더잘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 일단 뭐. 저희가 어항을 설치할 보육원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오늘 어, 설치할 장소는 이 보육원 내부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DK가 먼저 그 어항 설치할 장소를 좀 알아보러 갔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 좀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좀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영상때 텐션이 좀 올라가서 이렇게 영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좀 낮은 톤으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네. 예, 좀 그렇습니다 한 4년? 네, 4,5년 만에 오는 것 같고요 딱히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달라졌죠. 당시 4~5년 전에 이제 한창 올 때는 제 아이들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곧 애가 세 명이라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좀 마음이 좀 많이 많이 좀 동했습니다. 좀 네. 자, 일단 이렇게 옮겨 놨고요. 어, 물품 가지고 내려가서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어? 네, 전선 확인하고 있었어? 아. 전선. 네, 와씨. 노을 자리야. 여기가요? 여기 하려고. 아, 예, 여기 하려고 전선이랑 확인하고 있었거든? 네. 이쪽에 이제 위치를 잡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아 네. 어, 보면 그로비타에서는 저희 어항이랑 받침대, 조명, 외부 여과기, 네, 외부 여기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네이처팜에서는 여기 여과재랑 바닥재 그렇게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이오에서는 먹이를 네. 후원해 주셨고, 프리치에서는 이렇게 초기 물잡이 네. 물약 세트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참... 하겠습니다. 예, <웃음> 더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예. 자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그렇죠? 네, 딱 예. 필요한 것들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예. 예, 해주셨고 일단은 저희가 한 세팅을 해볼게요. 네,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유권에 굳이 어항이 필요할까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컨텐츠처럼 생각되어질까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서 처음에 아 이거 왜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처음에 거절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컨텐츠를 좀 억지로 만든다 만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었죠. 예. 사운아서좀 아까 걱정했는데 어... 태드님한테는 제가 몇번 말을 했었는데 저번 뭐 저희 집 어항 소개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어항을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저희 집 애들도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설치되어 있고 하면 그냥 관심 없으면 지나가거나 할 텐데 뭐 물고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밥주작 얘기도 하고 네뭐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연동을 해서 떠올린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바닥 때부터 하시는 건가요? 아 어, 네, 한번 어. 씻어 왔습니다. 아 예. 오카 예. 방구인데 예.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쓰는 음. 네그 바닥 때. 이정도 될것 같습니다. 최선을다 하세요. 예. 진짜 최선을 다 합시다. 아, 그렇죠. 예? 기들 예. 예. 진짜 저희 집에 제왕 꾸미듯이 할 거예요. 아, 예. 예, 소자 안 아끼고. 오케석입니다나오지는 예. 않게 해야될것 같아요. 예, 애들 때문에. 예. 예쁜데요? 예뻐요. 예. 나나 활청유왕입니다. 그 질문에 정확히 대답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한번 나중에 한번 생물 들때 한번 와볼게요 왜냐면 일단은 어항 자체를 뭐 디케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또 멋있었고 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스튜디오 거보다 멋있어, 멋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 예쁠까 이제 어떤 생물이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직 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근처에 도서관 근처에 화장실이 좀 멀리 있어서 네. 호수가 뭐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수족관이 아니 그래서 어. 일일이 떠오고 있습니다 이거 세어 응, 네아 세팅이요? 네. 어 세팅 일단은 유지보수가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유지보수가 쉬워야지 저희가 계획한 시간에 못 오더라도 크게 어항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저희 모터가 있잖아요. 쉬운 물생활. 네. 네. 그거를 재현하고자 했죠. 어, 네. 이제한번씩 어떻게 오실까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웃음> <웃음> 제가 네. 출근하는 길 길목에 있어요. 아, 양평에서 네. 나가죠. 그래서 제가 올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깔끔하게 보지 않을까? 조명은 일부러 강한 듯 약한 거 썼어요. 너무 세면 이끼가 생기고 주 관리자가 없으니까 오래 켜놔도 되, 되게 하고 타이머가 져왔거든요 자동으로 꺼, 껐다 켜지게. 음. 자, 이제 여과기 설치가 되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기가 막힌다. 와. 히터도 해줘야죠. 빨리. 와, 세다. 자, 어 이제 어느정도 완전 과혀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항상 물잡이를 할때 쓰는 거 있죠? 그리고 가득 먼저 넣어볼게요. 네, 반 정도 넣어주세요. 지화세균 터보스타드 700. 우와. 종속세균이죠? 네, 힘들었네 이거 얼마큼 넣어야 되죠? 1 2공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어쨌든 기초 작업은 완료된 거 같고요. 네, 한번 맞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네. 어,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팅 유지 관리하고 세팅하기 쉬운 그런 컨셉이고요. 네. 어, 그래서 음성 수초를 했고 네. 바닥에도 소일를 일부러 안 깔았습니다. 그런 네. 관리가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조명도 이거 사실 두 개를 받아왔는데 두 개를 다 설치할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거 하나를 달아 놨고요. 조명 같은 것도 타이머에 연결을 해 놨어요.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사람이 인지를 못하다 보면 24시간 켜 놓는 경우가 있어서 아, 큰일 나죠 응. 그래서 타이머를 해서 저희가 사람이 있는 시간에 주로 이렇게 켜지도록 조치를 해요알겠습니다 네, 여과기 히터, 히터는 26도 이렇게 예. 설치해 놨습니다 예. 생물은 한 언제쯤? 3,4일 후에 생물은 넣면될것 아, 같아요 자 어,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정말 많이 소망했던 희망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예. 프로젝트? 예. 좀 기분이 좀 남다르긴 합니다 좀, 네. 그래서 뿌듯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할지좀 궁금하긴 한데 생물 트윗벨트 다시 오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티의 테드 안녕히 네. 계 폴로티비